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 CM 아이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형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오늘은 아이린이 저번 주부터 잔뜩 준비했다고 한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겠군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여기 한바닥에 쌓여있는데 지금 이거? <웃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저희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린, 그림조각 맞추기. 이거 누가 쓴 거야? <웃음> 똥선. 그만해. 방 <웃음> 성수 묶음을 주던 폭풍 성장 핫타임 및 푸쉬 이벤트. 그러니까 곧 종료하세요. 이게 좀 저도 특수지령으로 획득 가능한 성수부터 이제 푸쉬 선물을 같이 써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종료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기존 모험가님뿐만 아니라 신규 복귀 모험가님들께서 특히 반겨주신 이벤트인데요 모든 모험가 분들께 더 만족스러운 이벤트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계세요 네, 따뜻한 응원의 말씀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우두머리의 인장 이벤트 아... 그거 진짜 <웃음>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서 심면등급 장비나 태고등급 장비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모험가 분들께 너무나 희소식이었던 이벤트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이 이벤트에 사용되는 우두머리의 인장을 이번 업데이트 점검까지 그러니까 다음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가방에 보유하고 계신 우두머리의 인장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 금요일 또 다가오는 주말 사용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삭제되는 아이템이 더 있는 모양 인데요? 대사막 탐험 특별 지원 이벤트로 획득할 수 있는 모래바람 지원품 상 곱하기 3 그림 조각 맞추기 이벤트에 쓰이는 그림 조각 맞추기 열쇠도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거 아이린이 그림 조각 맞추기 엄청 못하잖아요 아니 누가 그런 음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처음엔 좀 못했어 하지만 정말 잘합니다 아 이거 똑같은 화면 10분째 켜놓고 있다는 걸 제가 물턴복님하고 배우한테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 아, 아니, 아, 아, 아껴놓은 거야 그럼 <웃음> <잘려>. 으로 아껴놔요 <웃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근데 뭐 이번 이벤트는 열쇠를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용할 수 있는 열쇠 개수가 줄어든 만큼 다른 보상이 좀더 풍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무언가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무도회 가면 은 반가웠지만 조금 더 다른 보상이 풍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은 멈추지 않아 저도 이거 봤습니다 자꾸만 로그인이 해제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경험한 적이 있어서 익은 음. 기억이 나요 이거 흑정령 모드를 이용했을 때 자동 로그인이 풀려서 거듭 로그인을 해야 하는 현상이었고요 음. 네, 해당 내용은 공식 포럼에 4월 확인된 현상 공지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 업데이트 점검이죠 4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시 수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자꾸 자꾸 손이 가는데 자꾸 로그인이 풀려서 이제 음. 말씀을 주신 의견인 것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그만큼 게임을 많이 아껴 주시는 모험님이신것 같은데 이게 하루빨리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형제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분들은 학업 도 직장인 분들은 업무에 바쁘신 중에 또 그런 분들 세 분이서 동시에 모여서 결의를 다지기가 <웃음> 좀 부담스러우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의형제뿐만 아니라 검은태양에 대한 말씀도 상당히 많이 들려주시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무언가 분들께 더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개인적으로 샤크투 상점의 행운의 배열? 그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종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종료... 가 아니라 뭔가 바뀌는 거겠죠? 아네 <웃음> 어, 맞아요 패치노트에 종료된다는 표현이 있어서 좀 궁금하셨던 것같아요네 맞아요 이제 없어지는 건가 해가지고 영수님 포함해서 다른 모험가 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을 궁금해하셔서 문의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확인한 내용을 또 적어왔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었다고도 볼수 있는데 지금의 행운의 배열 특별한 행운의 배열은 종료가 되고요 새로운 행운의 배열 특별한 행운의 배열을 다음 주 업데이트 점검 후에 만나보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이게 뭐다 똑같은데 보상만 바뀌는 그런 걸까요? 이 부분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아, 네. 네. 우선 이번 개편은 샤카투 특별상점 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샤카투 특별상점 배율이 지금 10배라면 음, 네. 다음 업데이트 점검 시 30배로 변경된다고 음, 하고요 네, 네. 보상의 종류가 하나로 변하고 그 보상을 월 1회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밖에도 음...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소제목이 종료 안내가 아니라 그 개편 안내로 되어 있었나봐요 뿐만 아니라 패치노트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검은 기운으로 흡수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흑정량 레벨 경험치는 증가하게 되니까요 지금 경험하고 계신 행운의 배열이 조금 유용한 아이템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였다면 앞으로 행운의 배열은 흑정량을 성장시키면서 마주치는 보너스 내지 행운 같은 음. 의미로 음. 자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보상 획득 조건이라든지 보상이 진짜 궁금한데 이거는 뭐 패치노트에서 안내해 주시겠죠? 변경될 여지가 좀 있어서 확정되는 내용은 우리 패치노트 쓰는 남자 네. 에이든 님이 다음 주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특별 게스트 아니 뭐 없다더니 엄청 많았어요 지금 이게 영상 분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가급적 많은 분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네 길어졌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게다가 다음 주에는 특별편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누구예요? 일단은 키가 크시고요 네 키가 크세요 별로 이얘기아기대치 이렇게... <웃음> 갑자기 떨어지네요 <웃음> 네, 아, 뭐. 이벤트 선물로는 공식 포럼에서도 지급한 적이 없었던 펄업비스 스토어에 음. 새로운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정도면 좀 기대가 아, 되시지 않되죠 아. 저희 디스타 때 봤던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뭐 인형이라든지 USB라든지 플라스틱 모델 이런 거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무가 여러분께 새롭게 찾아갔던 봉제 인형 등도 수급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벤트 빠르게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웃음>